여자친구가 퇴근하고 널 데리러 오기로 했어,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, 페이트할라고 네, 상상이야, 너가 운전하는 거 어. 아니고. <웃음> 너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뭐뭐 민서 씨말 많이 들어. <웃음> 아 민서 씨가 눈이 높으시네, 막 이러면서. 러면서 <웃음> 그러면서. <웃음> 어? 보고 뒤에 어? 어? 너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고 어? 어? 가 어? 어? 어? 어? 어? 나 어? 어? 어? 잘잘잘 생겼어. 생겼어. 나랑, 어? 동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나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가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나 연배가 어? 어? 어? 어? 어? 나가 어? 어? 어? 어? 어? 나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나 어? 가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나 어? 어. 너도 갈거야 너? 화나? 화나? 화나라고 화나 화나 화나 화나 화날것 같은데 나는 이 여자친구한테 따로 말을 못할것 같으니 <웃음> 내가 그 볼록렌즈처럼 나온다 뒷자리에서 왔어 잘했나 출발 아니 지금 <출발> 떨어지겠다 <웃음> 아씨 남자야 남자는 왜안 내릴까부터 시작해서 여자 내리고 나면은 뭐라 할 응. 생각이었거든 응. 근데 이 문제를 캄면할수록 점점 더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뭐를 해야 될것 같아 내가 진짜 기분 나보데 기분 나쁜 것 같아. 나 중간에 내리고 빈니까, 같이 가는 택시, 거지? 창문을 다보이지 어, 어이들러거어나 뭐, 어, 어. 어, 전용을... 걸어갈게. 어, 택시에 <웃음> 택시 타이사람들던 것처럼. 아, 죄송합 <웃음> <웃음> <나이스 캣치. 웃음> <웃음> 왜 <목소리가> 계속 살고 그러니까, <목소리가> 있어야 되는거야? 야나도 되는지도 올라가지고 있었네 나이 찍겠지 밖에 타야들아? 되게 강해 그런거 다람을 좀타 너무하네 다음 안까지치 <목소리로> 글리치 도려고 아 그래 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 몇 번이야? 2 1번 아, 이야 12번이야. 12번이야. 12번이야. 12번이야. 1 2번이분이야 12번이야. 이 아.. 아잘 먹을게 예인아 싸고 와안아있는 차는 움직일까? 응 아니 이거 마을 버스 있잖응 이거 어떻게 하전일것 같은데? 야 지금 자체 하지마 응? 하지 말라고 흔들봐요 흔봐요 세기만 카메라 보는 거 아니야? 너 세기만 살아있지 않았잖아 응너 <웃음> 세기 최 살았잖아 아! 여보세요 야 그거 야, 아니야 이거 불껍데기잖아 청리내면 아, 여보세요라고 여보세요 누가 반다절이 느꼈대? 아 짜증나 진짜 <웃음> 너희가 지금 당황는데도해해해해서나해서해서해서 나도 계속해서. 나도 계속해 나도 계속해서. 나 나도 계속해 나도 계속해서. 나도 계속해서. 나도 계어해서 되긴 하네. 브라보, 브라보. 휘휘. 아, 잘 봐. 어린 거 아, 잘 봐. 네, 원 아, 야야야 <웃음> <삽니다. 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셀프카트. 아, 한건 오. 핸드폰 잃어버렸다. <웃음> <웃음> 와, 너허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인지상정. <웃음> 난 로사. 난 <웃음> 나홍이다잖아 너. <웃음> 어 제발. 너, 너가 너 로이 해그러면그래 다시 해봐. 라나이한테 <웃음> <나홀이> 아. <웃음> 나옹이한테. 나야 머리 잘거나왔어왜 머리. <웃음> 아. 왜, 내가 왜 누구신다고 부르신다면, <웃음> 네가 누구신다고 부르신다면. 자자 <웃음> 네. 머리, 머리 게요 우리가 누구신냐고부르신다면필라스마는아 인지상정! 나로스 쌤! 난로이자 야, 이자 야, 나이자 이러고 이이이런거나 내려 나홍... 나홍이당이요. 나홍이가 이름 뭐야? 이름 나홍이야? 너 몰라? 나홍이라고.. 나홍이라고홍이나홍이당나라이나홍이 <웃음> <야>, 나홍이랑.. 나홍이랑.. 나홍이랑.. <웃음> 나홍이 나홍이랑.. 이나옹이나이름이나 나홍이랑.. 이름이.. 나홍이랑.. 이이 나홍이랑.. 이름이.. 이게이로세 나홍이랑.. 이름 <웃음> 얘가 너보다 나이 많아. 아니 나너 나옹이 너 나옹이라는 거 몰라? 근데 포켓몬 나옹이? 야옹이겠지. 야옹이 아니야? 나옹이라고. 나옹이라고. 나옹이? 얘 사장 느린데. 나옹이 나옹 나홍 이런다고. 나옹. 나홍. <웃음> 나옹이 나옹 나홍 이러는데? 야옹이잖아. 오 <웃음> 나옹이네. 나온이잖아나온이잖아나온이잖아한 나홍. <웃음> 번도 안다다고 야, 빨리 이거나약속나나 해. 다 나온다. 나온다. 나온다. 음 장면도 <웃음> 어, 보다 좋은 투샷이다 가자! 다나 <웃음> 티켓 나고다나 <넣고> <웃음> 할순 없잖아. 아, 이기도잘나 누가 떨워서그래 다시 살거 아니야. 저기어 여기 있어. 저기 으다 따라오라고 내기 거지 는아 야! 아, 여보세요라고 여보세요. 아 짜증나 진짜. <웃음> 발을왜못 하는 거야? 진짜. 재밌어. 내좀 어림 먹죠 난 러스터 난 로이 난이